할만한 음. 응. 고인물만 없으면 된다. 어... 우리가 되면 된다. 어... <웃음> 우리가 고인물이 되면 된다. 간단하지 않나? 그럼 간단하긴 하지. 제작 유제템 삽질 금지. 일단 어. 쉬움 해라.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. 이거 그냥 요 위에 요거 있다 이거 요거. 응. 요애들 움직여서 그냥 요 글자가 적혀 있다 이가 종종. 나는 모든 종족으로 하겠다 나도 그쪽으로 한다 여기로 하면은 모든 종족에서 만나 오는 특수연시 나오는 경우 어 씨발? 어? 나 근데 왜 그거냐? 여기 종족 유닛 다 랜덤이다 모든 종 조... 음. 이거 이거 부수면 되나? 어? 들고 와서 얘네들 격파시키면 되나? 밑에 있는 아니다 아 전진하지 마라 언덕에서 와가라 기왕이는 아, 라이프 너무 헛되게 쓰면은 뭐 끝난다 그거아 오케이 알겠다 아 시간이네 디펜스네 어 이건 디펜스다어 자동으로 막네어 자동으로 싸운다 기분도 어 근데 나나나 나, 나 망한 거 같은데. 나 배치를 잘못해서 졌다. 야, 이거 다, 다시 해보자, 한 판, 나중에. 어. 아, 초반에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졌거든, 지금. 이거 30라운드까지만 아, 도달하면. 이겼다. 난 졌다. 와, 씨, 유령새끼가 너무 세가지고난 저런 애한테 졌다. 이거 근데 온빨이라서. 뭐, 그런 게좀 있어. 아, 나 운빨이 아니야. 내가 잘못했다, 어, 그니까 아, 생각해보니까 내가 유닛을 다안 뽑고 간다. 그, 그건 정리안 되니까, 일꾼. 그냥 음. 다 써야 한다. 음. 그리고 아, 배치는 쪽도 맞아. 신경을 써야 한다. 오케이, 오케이. 조금만 신경 써도 이길 수 있는 게 있는데, 반대로, 아, 씨발, 이건 어떻게 해도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거 <웃음> 아. 아맞때 파수기 있으니까 이걸로 벽 개설치 해야겠다. 어 야, 파수기 사인데 어? 어 야, 그거 졌다. 너무 뚫렸다. 아 그래. 그거 그 언덕에다가 이집손 쩌라락 박아야. 하는... 아 진짜. 아. 어. 언덕에다 이직선으로 일명 오지마 방벽이라고 하고. 어. 아 나는 몰랐다. 아 요렇게다. 여기 쫙다 깔아야 되네. 어 입구 쪽에다 해가지고 여기 있다 얘가. 응. 음. 저 요지 점부터 해가지고. 응. 음. 요지 좀저끝 반대쪽 끝까지 여기까지 그냥 다 막으면 되는. 아그럼 이기구나. 그렇게 하면은 버티다가. 음. <웃음> 어 마침 나한테 그게 왔네. 나한테 마침 파수이는 형님들이 오셨네. 한번한볼까 명령을 내려라 아 근데 이거 좀 애매하네 많이 없네? 나나두번 연속 못 펴가지고 조금 많았던 것 같은데 얘는 어떻게 하지? 얘는 어떻게 쓸까요? 요렇게 하는 거다 대충 아 봤다 언덕 밑에 그냥 일자로 다 깔았네 어 이러면은 원래는 저 시야가 막혀가지고 못 때려야 정상인데 음. 때리네 지발련들 <웃음> 아 졌다 다 잘못 막았다. 졌다. 나는. 야, 그건. <웃음> 야, 이건 어째 쓰는지 모르겠다. 내가. 어, 상승표를 모르니, 좀. 어. 어, 잘 벌써 모르겠다. 끝난다. 리타이어가. 나 리타이어 됐는데. 으악. 허리. Oh, 아, 맨 첫판 내가 잘못해서 죽었거든. 그 <웃음> 판, 그거 이후로 망했어. 원래 그렇게 됐는데. 한번 내가... 말리면 조지는 그런 게 있다 어 내가 잘못 전무 매운 난자 그럼 됐네 이렇게 하면 자 이제 이걸로 싸울 겁니다 이거. 어 이거 개빡센데 저것만 잡으면 끝이다. 됐네. 별 문제 없음. 응. 거짓말 모가지 추면은, 응. 이건 그냥 이긴다. 이거 하면서 좀, 학습을 해야겠군. 박살. 자, 다음 시작합니다. 오케이. 어. 해병불고 우료선에다가 허허, 응. 씨, <웃음> <웃음> 오늘은 운이 안 따르지. 따라준... 어, 안 좋네요. 아. 아, 미친 맹독총 54개 안. <웃음> 그 수차단. 별로 아, 쓸모 없나? 아니 응, 잘때잘 꼬라박으면 쓸모는 많다. 그러니까 상대가 아이고. 보병이라서 그냥 꼬라박으면 되고. 음.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꼬라박히느냐지. 꼬라박아도 뭐 그런 게 따로 있다 이게 음. 각 같은. 아, 내가 이거 배치를 잘못 해가지고. 아잘 녹는다 잘 녹는데 얘들 때문에 잘 녹았다 <웃음> 야 이거 온, 온도 있나? 어좀 아까 그런 맹독충 같은 경우는 안 아, 꼬라바가 음. 터진 그렇군 그런 그런 게 있으니까 뭐. 예? 한번 해보자 전등을 느껴라 우리의 마음이 간다 갈라의다 우리의 다름을모한다자 이제 이번에는 폭풍 샤워를 좀 시킬거다 어디 보자 둥둥둥둥 음, 괜찮은데 이번 건 유닛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어, 잠깐만. 아 아, 망망 어, 이번에 또아 맞아 맞아 됐다. 과중에 그 병력 껴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냐. 어. 막은 거. 어은거 맞나. 어 이겼다. 어. 울트라리스크. 아씨발. 톰이다. 톰을 거기다 내놓고. 어우 씨발. 저걸 어떻게 처막을 한 거냐. 뭐 있길래. 어 예인병 울트라리스크 씨발. 망했어요. <웃음> 톰, 톰이다. 톰 간다. 가자, 톰. 이번엔 확실하겠지. 이번 시작부터 존나게 후려펜스밖에 없어. 망했는데 아직 완전히 망한 건 아니다 다행히 <웃음> 그거 들고 어디 갈 건데 아오 이면... 되네 음히면 오... 되지 다행한 거 아니다 되는 건데 한 시간 안에 깰수 있나 아 그래 진짜. 몇 명은 뒤지겠다 막았다. 뭐, 오, 뭐, 오 뭐, 씨, 이걸. 한놈다 막았다. 뻑이기로 이기네. 좋은 전술이다. 좋은 됐다, 됐다, 됐다. 됐다. 이겼다. <웃음> 미친, 이걸 막네. 근데 민규라면은, 그것도 못하나, 이런 소리였어. 아, 난 못한다. <웃음> 일는못 하지 자주 안 했으니까 음, 나 진짜 안 한다 이거 스타트 미네랄 없어지는 것도 약간 안 익숙해 원도 그랬겠지만 내가 빵만 해서 그런가 그렇다 간다 저런 그 대가리에다가 부식성 폭탄을 하나씩 박아준다. 어. 뭐가리 뜯겨라, 이것들아. 막을 수 있을까요? 아마 안될 듯, 졌다. 저... 아, 이건. 사망. 패배. 패배. 아 이거 운빨게임이네 그냥 모든 종속으로 뭐,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어째... 운빨 어 <웃음> <웃음> <왜>? 이거 <이건> 만준다고? <웃음> 어, 어. 예. 이길 수 있나요? 뭐지 상대? 와, 어. 뭐, 뭐 이딴 시워주면 이거 어허이 대 수도 있지 않나 됐다, 됐다, 됐다. 방벽 깔았다. 시 봐, 와봐라. <웃음> 와봐라. <웃음> 와봐라, 이 새끼들. <웃음> 이 대가리들 다 뜯어주마, 봐봐, 봐봐. 어, 어, 되는데, 응? 가, 가능. 쌉, 가능. 가스아? 뿜뿜뿜뿜 진압했다. <웃음> 폭동 진압했다. 으악. 뭔데, 작정면. 다 화려한 어? 휴가였다. 이게 없다. 뭐야 이거. 쟤들 공중공격 공중 공중 중공 아, 네, 네. 없는.. 그런 말 했는데. 어. 쟤들 공중공격 없는데. <웃음> 뭐야. <웃음> <웃음> 존나 웃기네. 공중공격 하나도 없는데 쟤들. 응. 어. 하나 하나. <웃음> 저 쉐리들 공중공격 하나도 없는데. <웃음> 그러니까. 붐 응, 하나 하나 뷰게리어 이해가 다어 이겼네 그냥 뭐야 물량 왜 이리 많니 개녹 녹는다 그냥 <웃음> 다 녹임 나다 그냥 나 많이 정리해 제거해 줘가지고 사람 응. 승리는 예고시다 <웃음> <웃음> 인성 <웃음> 다 뒤졌는데 이건 날파리 날아가라 날파리 가자 똥파리 쭉름 개똥이 승리다 승리가 기다린다. 잘가 응. 톰. 하나. 승리. 보너스 목숨이 주어졌습니다. 돈 내. 아... 응? 안돼 이럴 순 없어. 왜 앞에 여왕을 쳐주는 거야? 어 큰일 났습니다. 보너스 목숨 반납. <웃음> 반납하겠다. <웃음> 이 정도면 반납이다. 으아, 헌납. 헌납한다. 으아, 굴러간다. 박살, 박살, 박살, 박살. 박살. 이길 수 있을까요? 아니요 네 망했습니다 으아 걔두들게 맞는다 뭔거야? 박살 너 혼자 남았다 런닝맨 걔 하는데 런앤건 가능할까요? 아, 잘 이길 수 있다 혼자서 갑자기 다크소울을 합니다. <웃음> 오 금방 도착합니다. 어, 야, 잘하면 되겠는데. 띵, 띵, 띵, 띵. 혼자서 워프레임 뭐 하는데. 안 돼. 한대더 맞으면 터진다. 쭉쭉쭉쭉. 아이, 시겼다. 어, 이게 뭐야? <웃음> 16초 남았다. 징, 징, 아, 실패. 아, 미친. 시... 진... 진압. 아, 실패다. 게임 왜안 끝나? 어, 끝났다. <웃음> 자, 올 히드라한테 나오는 것은? 어이, 씨발. <웃음> 망했다. <웃음> 어 이거야. <웃음> 어, 어 요... 얘들이냐고. 그걸로 그냥 다 해라. 오답이 근데, 올 히드라한테 요만큼 주면은, 응 음. 여왕 가지고 몸빵만 잘하면 이길 수있 음. 이번엔 여왕을 좀 의미있게 써야 간다 어? 잘하면 되겠는데 적을 잘 했다 어. 적다 어? 예명 예명 <웃음> 아. <웃음> 졌다 졌다 탈락이다 아이씨. 어우 졌네 기약권 박살났다 <웃음> 끝났다. 팟콘 <웃음> 터졌다.